엄마랑 이거 해보자 의자 싹퀴머리 어? 우와 엄마 이거 봐해지 이거, no. 이거 봐. 봐 어서 혜지아 이거 봐 해봐 너도 아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엄마 해볼게 여기다 놓고 아 왜? 음, 아니야 공주도 갖고 놀고 싶구나! 어구 좋아! 아구 좋아! 아구 좋아! 이고 근데 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접어줄 거예요. 비행기를 접어서 우리 태식이보다 더 잘나는 비행기를 접어줄게요. 이렇게 아이씨, 이 새끼야. 이거 봐. 장난 이야 이거 새처럼 멋있는 거야. 공주야. 엄청 귀엽지? 이 비행기야. 너네보다 더잘 날아. <목소리가> 너네.. 머리가 <목소리가> 너무 커진 거 아니야? 날아다니니까 무서워? 셋이가? 공주야! 공주야, 이거 봐. 어디로 갔어?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저 밑에 떨어졌어. 셋지가너 거기로 가 있으면 엄마 비행기 거기, 여기서부터 거기로 날린다. <목소리가> 멋있게 날린다. 잘 봐라. <목소리가> 자, 받아. 너 그렇게 울면 이거 간다 놀아주려고 그런 거야 엄마 안 그럴게 이제 알았지? 엄마가 이제 안 그럴게요